이게 뭐예요? 청경채. 청경채? 음 이걸 겉절이 할 거야. 어, 청경채 겉절이. 배추도 아니고. 응. 배추, 배추 사 배추 사춘. 어, <웃음> 아니 배추 사춘 아니 오춘은 되겠다. 음. 오춘. 안녕하세요. 오늘 청경채로 겉절이 좀 할까 해요. 이걸 겉절이 하면요 맛있더라고. 배고프네. 또 배고프다 그래. 아이 진짜. 클 때라니까. <웃음> 몇 번을 얘기해야 돼. <웃음> <웃음> 야, 니네 말이 맞는지, 네, 내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잖아. <웃음> 무슨, 클 때야, 클 때는. <웃음> <아주> 미세하게. <웃음> 미세하게 클 때야? 이거, 이거는 굉장히 연해요. 연해서, 큰 거는 반으로 갈라지고, 이것도 그냥 대. 이렇게, 딱사등모으로 짜게 가지고 같이 묻히면은, 맛있어. 이런식 짜게 해야 돼요. 쪼개면 안 돼요. <웃음> 짜게. 짜게 해야 돼. 이것도 꽃이 있네? <웃음> 꽃이 피지, 다. <웃음> 꽃없는게 어딨어 이거 삶아서 삶아서 무쳐 먹어도 돼 무쳐는 나물 해먹는 건데 이거 겉절해도 이 맛있더라고 양념 고추하고 양파 조금만 조금만 내야 돼. 요 이렇게 놓고 마늘요 마늘 젓 멸치 액젓 설탕 한 스푼, 빠나치. 국물이 적어 버렸네 고춧가루가 물 먹으니까 <웃음> 물기를 탈탈 탈해야 돼. 적국을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. 물이 없어 너무. 응 아니 물 생겨. 적국을 싱거울 것 같아. 한한 한 숟가락 더 넣어야지. 음, 싱거울까봐. 응. 신고운가 짠가? 맛을 좀 봐야지 또 참기름은? 참기름 넣어야지 그만 있어 간 보고 조금 싱거워서요 조국 조금 더 추가해야 되겠어요 됐어 달다 달아 성경채가 다냐 완성됐습니다 성경채 겉절이 성경채가 아니지. 청경채지. 겉절이 무침. 안생했어요. 이게 겉절이가 맛있어요. 이 청경채, 그, 겉절이를 했어요. 근데, 이 나물보다, 나물 한 것보다 겉절이 한게더 맛있네요. 어, 이렇게 오늘도, 어, 겉절이를 했습니다. 오늘도 감사하고요. 어, 시청해주셔서 가, 고맙습니다. 그리고, 어, 코로나에 조심하세요. 어, 집을 막 꼼짝도 못하니까요. 답답해 죽겠어요. 저도. <웃음> g